네 오늘은 543회 전업투자 선물옵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옵션 위클리 옵션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어제부터 시작을 해놓고 선물옵션 전업투자에 대해서 성공하는 길을, 예, 안내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콜이, 예, 콜 337.50짜리가 69배가 터졌습니다. 그죠? 음. 자, 오늘은 16배가 터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 오늘 콜옵션이 16배가 터진 종목입니다. 음, 자 콜옵션 16배 대박이죠 진행 중인데 이게 11월 23일날 최저가입니다 0.21인데 오늘은 3.42 16배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음, 뭐죠? 자시 11월 23일, 그죠?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여기 0.21이었는데, 오늘 현재가는 3.42. 3.42 나누기 0.21 하니까, 예, 16배가 터졌습니다.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예, 14일만에, 그죠? 14일만에, 예, 코에서 지금 16배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자, 선물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음, 사장 최고가를 그죠? 장중에 돌발하고 또 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응? 어디까지 갈것 같아요? 자, 모의 투자 내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21일 날 1억으로 출발했던 거, 현재 추정 자산은 3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익은 2억 5천이죠. 2억 5천만 원. 누적 손익은 3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고는, 지금 오늘 추정 자산은 37억 3천만 원이고, 당일 총손익은 2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콜이 그죠. 어, 지금 계속 3.90에 샀던게 지금 12.25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중이죠. 총 37억 중에서 현금은 지금 2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옵션은 지금 10, 14억이 그죠. 14억이 옵션에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1월 모레 투자가 되어 있죠. 음. 자, 우리 투자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에, 2020년 10월 21일 날 아, 1억으로 출발했던 거, 현재 에, 34억 7천만이 되고 있습니다. 에, 지금 38일 거래가 되었고, 계속 5500까지 손실나다. 그죠? 이번 상승장에서. 폭락했다가 또 폭등했다가, 네,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오늘 외국인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음, 이게 이제 일본성 그래프죠. 음, 자, 외국인들, 에, 주식을 에, 1,539억을 매도를 했고, 선물은 1,800개 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옵션은 21억을 콜 옵션에서 매도를 하고, 포드 옵션은 7억을 매수하면서, 옵션 방향은 하방입니다. 그죠? 하방. 선물은 상방. 주식은 하방. 예, 네,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2,972억을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42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아침부터. 그죠? 네, 1,53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963억이 매도로 흘러나왔고, 선물은 4. 그죠? 4.10 오른 267.65가 3 되었습니다. 베이시스는 배당락 때문에 마이너스 4.59로 되었습니다. 차월모른 거죠? 마이너스 5 4봅입니다 엄청나게 또 많이 빠졌어요. 하락의 위험도 있어 보이고, 과연 이게 고점이 될지 그죠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갈지 외국인들이 결정 하겠죠 그죠 음. 일단 흐름은 하방으로 지금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물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05 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위클리 옵션 한번 살펴볼까요 위클리 옵션 자 위클리 옵션 380자 아 이거 일월물이구나 일월물이 3.42 그죠 자 위클리를 한번 볼까요 위클리가 5.07은 어제 3.18이었어요 목요일날 어제 목요일날 이 탄생이 돼서 계속 목요일날 또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일주일간 매매하는 위클리 옵션이죠. 위클리 옵션이고, 주간이라는 뜻이고, 콜은 사다는 뜻이고, W3가 이제 세 번째 주라는 뜻이죠. 370이 제 행사 가격이죠. 콜이니까 매수 행사 가격 370 이상으로 갈 거다. 라는 뜻이죠. 코스피 예. 200지수가 현재 372.24입니다. 벌써 이제 올라치기 시작하고 있죠. 예, 내재 가치가, 그죠? 어, 2.24가 되고, 5.07 안에 2.24가 내재 가치가 되고, 2.8 정도는 예, 시간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짠주 뉴은는 뭐, 7일 되는 거죠 위클리 옵션은 뭐, 시간 가치가 바로바로 바로 소모가 되니까, 예, 오버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이제 1월달 물 380짜리는 3.42였습니다. 어제 비해 36%가 올랐죠. 그죠? 음. 어제는 2.51이었습니다. 3.42. 36%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 1월 물 옵션이죠. 요거는 위클리 옵션은 59%입니다. 그죠? 음. 어제 3.18이었던 게 5.07. 59%가 되었고, 음. 콜, 그죠? 위클리 콜, 372.5짜리는 바로 위에 가격이죠, 그죠? 행사 가격이 위에니까 가격 자체는 낮아지죠? 3.6일이 되었습니다. 어제에 네. 비해서 67%, 67%가 하루 만에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가격이 더 낮은 2.47짜리, 그죠? 위클리 375, 저 행사 가격이 더 높죠 그죠 372.5보다 더 높은 375는 당연히 예, 가격은 더 낮습니다 요거는 3.61이었고 그죠 요거는 2.47이었습니다 어제는 1.45였습니다 이게 70% 걸렸어 요 하루만에 예, 70%가 된 거죠 1.45가 2.47로 되었죠 예, 70% 예, 위클리 옵션이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두번째 목요일에는 어, 위클리 옵션이 상장되지 않아요 1월달 예, 물올물 옵션이 예, 두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세 판단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이 MACD가 계속 지금 매수 신호 상태인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지금 자, 오늘, 어제죠? 어제가 어. 어제죠? 어제 11시쯤에 60분 봉에 매수 신호가 떠 있는 상태고, 120분 봉은 하락 적으로 매도 쪽으로 지금 신호가 잡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정신은 지금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 현재, 현재 6시 47분인데, 네, 나스닥이죠? 그 나스닥 미니 나스닥이 지금 0.52%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자 S&P 500 지수도 0.48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야간 정시도 미니 선물이 0.84 마이너스입니다. 366.60입니다. 예 네, 콜이 다 아, 마이너스죠, 콜380 자리가 아, 7% 하락한. 네, 마이너스 2.24. 네, 가격은 3.18입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5분봉 차도로 한번 볼까요. 오늘 네, 이렇게 어제보다 붕 떠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붕 떠가지고 약간 내렸다가 시가에서 해 어, 공방이 치열하다가 잠시 올렸다가 또 하락해버리고 또뭐 시가를 깨더니 다시 또 올려 쳐버리죠. 또다시 또 시간 또 밑에까지 또 내려버립니다 이게 뭐 왔다갔다 하는 장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43회 전업투자 선물옵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 옵션도 소개해 드렸고 계속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성공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되겠죠 상승장의 매력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원봉에서 매수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년 퇴직하신 분에게 소득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투자로 1년 동안 열심히 모의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옵션 투자는 깡통이 됩니다. 깡통 한번 100번을 잘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투자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모의투자를 깡통 한 100번 찰 정도로 모의투자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포인트 매매법으로 상승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익혀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그죠? 4월 말까지 400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계좌는 휴대폰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설하고 어 기본 여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면 선물 옵션을 매매 하실 수가 있고 10시간 그죠 모의 투자 10시간 1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사전교육, 사전교육도 처음 하시는 분도 10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 하셔서 올해 안에 또는 내년에 서민가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